안녕하세요. 오늘은 죽기 전에 한 번을 잡아야 한다는 호주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 다녀왔습니다. 가이드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이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1차 세계대전을 마친 호주의 민들이할 일이 없이 또 그들이 또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그들이 실업자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보 있기 때문에 호의 길을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고 하네요. 가는 내내 주변의 그 바닷가의 환경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어, 이, 이 파도가 론이라는 곳인데 좋게 나와. 이곳은 휴양지로 유명하고 보니까 이렇게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호주가 그 당시 여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름 날씨에 보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특히 멜번 지역은 여름이라고 해도 약간 쌀쌀한 날씨가 많이 있습니다. 옷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바다 정경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주는 보니까 바다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의 바다고 너무 너무 아름답다는 좋은데 호주는 아 넓다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역시. 큰 나라의 바다를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사 끝나고 나서 어, 이 건물에서 개통식을 해서 저 건물도 거의 한1 0년 가까이 됐거든요 스타일에 그런 되게 오래된 집같은 것들 딱딱딱딱 붙어있는 거 보이실 거거든요 그런 집들도 대부분 다한9 0년에서 100년 90량에 그런 것들 당연히 다까 페르치지 다보호되고 함부로 자기가 집주인지어서 함부로 못 바꾸고 시청에다가 신청해서구청이다가시청에서가청에서 제가 여기다가 들도 슬라이딩도로 바꾸고 싶은데요 이쪽에서 분말해주면 하는 거거 이곳에서는 저희들이 코알라를 보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웬만해서는 코알라를 만나기가 어려운데 과연 코알라가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갔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어요. 아저기 있나 보구나 생각하고 가보니 역시 코알라가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코알라가 코알라는 하루에 4시간 빼놓고는 거의 자, 잠을 자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4시간 깨어있는 동안에 호주의 그 나무인 유칼립투스 잎사귀를 먹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잡니다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코알라를 더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아, 저기 예, 곰돌이처럼 생긴 애가 붙어있죠? 이게 네, 바로 코알라입니다. 아, 이렇게 줌을 땡겨서 찍고 보 왔는데 아, 너무너무 어, 귀여운 코알라를 만났습니다. 어, 여기 내려가다가 코알라를 본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하네요. 예, 잠자고 있는 코알라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어, 귀하, 귀여운 코알라로 인해서 잠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코알라? 네, 여러분들도 코알라 등 같이 보신 겁니다. 어, 이렇게 코알라를 보고 나서 네, 저희들도 잠시 즐겁게 시간을 잘 보냈고요. 그리고 다시 그레이트 오션로드 12사 도바이 향해서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고알라를 보았으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차를 타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창 밖 풍경을 렌즈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밖의 풍경을 조금 보시면서 감상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또 점심을 먹기 위해서 또이 작은 도시에 들려서 시푸드 카페에 잠시 들렸습니다. 치엔칩스와 아, 그 다음에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료는 이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나는 딸기 맛인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음료수? <웃음> 어? 배고프잖아. 자, 먹어볼까요? 저기 그 소독제도 있더라, 손소독제도. 그 조그만한 종이가 저거 아닌가? 손 닦는 종이는 없어, 여기는. 그지 그래요? 예, 뜻이죠. 드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여행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소스도 돈 내고 사야 되나 보다. 아 소스? 소스가 있어? 음, 있어. 여기 소 소스, 소스 없어. 아 여기 위에 뿌리는 거? 음.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샐러미 <웃음> 피자. 저는 네. 먼지모르습니알게습 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 장소에 저희들이 예, 또간 곳은 이렇게 작은 전망대였는데 예, 그레이트 오션로드 가는 길에 이 작은 전망대에 들려서 바다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바다는 시원하고 멋졌습니다. 이 길을 저희는 차로 갔지만 또 이렇게 워킹, 트레킹 코스로 그렇게 걸어서 그레이트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며칠에 걸쳐서 그렇게 트레킹 코스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트레킹 하는 사람들도 아래쪽에서 걸어 올라와서 구경하는 모습도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바다나 파도는 저는 바아름답습니다 끝없는 바다. 끝없는 바다. 이게 호주 바다의 특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바다와 이 파도는 어, 또 잠시 후에 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어, 그레이토 모션로드에 도착해서 보는 어, 바다와 파도도 너무너무 웅장하고 멋진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1 2사도바위가 잠시 보였는데, 이바위가 12개였는데, 지금은 몇 개가 사라지고 12개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1 2사도바위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열두사도바위로 이렇게 이름을 다시 복모를 해서 붙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 세 번째 방문이었는데 방문할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본 열두사도바위 중에 또 그레이트오션로드 중에 제일 멋진 환경과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일정에 쫓겨서 바쁘게 왔었지만 네, 오늘도 물론 데이투어입니다. 데이투어이기 때문에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코스였지만 가이드 아저씨 설명이 더 자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데이투어는 음, 아침 7시에서 한 저녁 8시 정도까지 시간을 가지는데 하루 투어죠. 저희들이 이용은 1인당 130달러 호주 달러로 30달러 예 yeah. yeah.